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. 몰랐어요.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. 그래도 괜찮아. 난 눈부시니까. 한참 동안 찾았던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되버렸지 다시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났어 누가 저기 걸어났어